간헐적 단식으로 한달만에 7kg를 뺐던 경험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먹었던 간식 구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고나면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원하는 건 효과적인 다이어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진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 진행할 때 빡세게 하지 않고 설렁설렁했습니다. 구체적인 후기와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위 카드나 영상 끝에 추천 영상으로 달아 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렁설렁했던 방법 중 하나는 간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군것질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러나 가늘적 단식을 하는 만큼 기왕이면 몸에 좋은 걸 먹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찾은 간식이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견과류의 효능은 엄청나게 많죠.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예방, 포만감 유지, 불포화지방상 등, 등, 등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당량의 견과류는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구성한 견과류는 아몬드,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캐슈넛, 피칸, 호두, 브라질트 이렇게 총 7가지였습니다. 간단하게 효능들을 살펴보면 아몬드는 심장 질환 및 고혈압 예방 마카다미아는 치매 예방 및 두뇌 건강 피스타치오는 식욕 조절과 눈 건강 캐슈넛은 변비와 뼈질환 예방 피카는 면역력 강화 및 모발 건강 호두는 두뇌 건강과 불면증 브라질러트는 면역력 강화 및 피부 관리를 도와줍니다 저는 이렇게 7가지로 구성한 견과류를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동안 먹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몬드는 대략 20개, 피스타치오는 대략 15개, 피칸 10개, 브라질넛트 2개 이런식으로 말이죠. 간헐적 단식을 하는 시간 내에서 이렇게 먹으면 입이 심심하지 않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과류도 맛있고요 하나하나 사기 번거로우신 분은 너츠팜에서 나온 프리미엄 믹스넛 하나 사시면 피스타치오 빼고 다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차입니다. FM으로 하려면 원래 먹는 시간 외엔 물도 가급적 안먹는 것이 좋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먹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물만 먹는건 또 내키지 않아서 찾았던 방법이 바로 차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차는 녹차와 홍차였고 나중에 커피를 추가했습니다 녹차와 홍차의 효능이야 다이어트도 도와주면서 암 예방, 당뇨병 예방, 소화도움, 신장 건강 등 너무나도 좋은게 많습니다 커피는 다이어트 효능 때문에 먹는다기보다는 맛 때문에 먹었습니다. 연구결과 같이 믿을 근거에 집착하는 제가 커피를 먹은 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에릭 린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보고 나서였죠. 결과적으로 커피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음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을 간헐적 단식 중에 모든 시간에서 차와 커피를 마셨고 원하던 체중 감량을 할수 있었고 몸도 더 개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궁금하신 분은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 추천해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